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수스올스타랍서 대가지 정말 좋고 이렇게 다 같이 야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잘지내어요잘 지냈죠. 잘 <웃음> 안녕하세요. 어, 처스솔스타 외야수로 나오게 된 박승규입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팬들 앞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수 이병헌이고요.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실 야구장 오는데 기분이 꽤 색다르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처스 월스타 투수 원현동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명타자로 나오게 된 공룡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스 올스타 이렇게 나가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와고 정말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해서 어, 저도 언젠가는 1군 올스타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열심히 하고 <웃음>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겨가지고 팀에서도 이제 연승 할수 있도록 한번 좋은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아, 응원이 아가 보고 열심히 아, 네. 해서 오늘 영웅 수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는 아, 네. 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 생각은 아. 없는데 한번 저희가 시합하기 을 전에 한번. 화이팅. 맞아 맞아. <웃음> 그래.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화이 <파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감사합니다. 응감사합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 많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니까 되게 느낌이 색달랐고요 어, 앞으로 계속 야구 잘해서 이렇게 계속 사람 많은 경기장에서 야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냥 타팀 선수들이랑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삼키. 그거 노릴라고 하다가 삼키에 먹었어요. 아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3키 먹었을 때도 그냥 좀 욕심 한번 부려봤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다음에도 혹시 만약에 출장하게 조심하시고 네네 아 같은 게있어 다음에는 한번 MVP 한번 목표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겨서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올스타전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던져가지고 별로 아쉬운 점 없는 것 같습니다 뭐잘 던졌으면 생각해봤을 텐데, 별로 못 던져가지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스타전 뭐... 처음으로 경기했는데,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 오늘 아쉬웠던 점은 없고, 그냥 재밌게 잘 하다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승규가 이제 대표로 하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뭐, 현준이가 하는 거 따라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아, 지질이 진짜 이런 거어떻지 지윤은 진짜 못하는데... 한진이 이거 있잖아요. 저는 아,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1분 올라가서 안 터치면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원래 재현이랑 하기로 아. 는요 재현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회가 대박으로 오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한번 가져갈 아, 거야. 통화는 어떠세요 어? 아, 재밌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입, 옷입시 이조데 선수 던져 주겠습니다. 고맙 주겠습니다. 그거는 말아 끼는 걸라 했어 정말 뭐 어려운 시간 2년 동안 어려운 시간 잘 이게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이런 시간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매년 좋은 그런 기억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선수들이 좀 많이 또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의 김태궁, 김태 삼성 김태궁, 살아있네! <웃음> 응? 음? 이게가 <웃음> <웃음> <웃음> 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퇴하는 시즌에 그래도 마지막에 뜻깊게 뭐라도 하나 도움 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나중에 시즌 끝나기 전에 뭐 선물 같은 거 받기로 했습니다. 예, 뭐 어, 기념적인 거 많이 좀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KBO 리그에서 워낙 대단한 선수기 이 때문에 좀 기념적인 걸좀 많이 선물 받고 싶습니다. 어, 뭐, 어. 재밌게 한번 팬분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